네, 안녕하세요 크라잉넛의 김인수고요 코스모스 본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쪽에는 보스 딜레이 시리즈들이 쭉 있는데 DD500, 그리고 이번에 나온 DD200, d d 3 DD8 그리고 b m w 와저크래프트 이렇게 다섯 가지 딜레이 머신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롤랜드의 스페이스 에코 시리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스가 이제 그 기술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 공간계에 특히 딜레이 쪽은 보스에서 나온 것들이 제일 좋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애용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페이스 에코 RE201하고 r e 2 0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DD200이 있는데 DD200 같은 경우는 DD500을 좀 컴팩트하게 줄여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나와있는 것들이 테이프 에코, 리버스 딜레이, 뭐 테라 에코, 로파이 듀얼 더킹 뭐 저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 거는 DD200에서 리버스 딜레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리버스 딜레이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발음을 했었을 때이 발음을 거꾸로 재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요 거꾸로 재생되는 발음은 아마 나리마스 음악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와 나리마스 음악이 같이 들리면 은 조금 다 떨어진다고 할까 가지고 앞도리를 완전히 지우고 해겠습니다 이펙터 레벨은 저기 다른 데에서는 믹스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믹스 기능을 완전히 줄여놓고요. 지금 이거 그 믹스 전의 소리만 나오는 거고, 이거를 빼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믹스를 완전히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톤을 만져서, 네. <목소리도> Thank you. 이런 느낌인데 처음에 어택이 완전히 사라지고 뒤에서 뚝하고 끊기는 게 우리가 말을 할때발음이랑 반대로 나간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좀 재밌는 거를 하나 더추고하면 도레미파솔을 치게 되면요 지금 저는 도레미파솔이라고 쳤는데 여기서는 약간 솔파밀에도처럼 나오는 게 이게 거꾸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버스 딜레이는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다른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이따 제가 다른 거 확인할 거랑 좀 비슷한 소리가 있는 계열의 소리를 체크해 볼게요 아날로그 딜레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충... 타임은 95 정도로... 우드가 좋아하는 영영영 d d 이공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템포의 패턴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약간 그 3인단음표식의 탭도 조정도시고 확인해 볼게요. RE20도 꽤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런 거 있으면 조금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잘못 써봤었던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대충 소리를 들어볼게요 덕킹입니다 <목소리> 이 알겠네요. <웃음> 이거는 진짜 완전 딜레이의 개념인 것 같은 그런. 아, 반들었구나. 아, 로우파이가 뭔가 했더니 그거네요. 딜레이에다가 그 예전 소리 같은 게 조금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에코를 알리20 옛날 모델을 선호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혹은 기계가 작동할 때 나는 자본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프레 스프레리버브 같은 소리가 나. 좀 비슷한 소리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헤드코는 아까 한번 조금 들어봤었는데 이거는 좀 뒤에 약간 스트링 힌스 소리가 살짝 나도록 소리를 조정한 것 같은데 믹스를 딜레이 쪽으로 많이 돌리고 하면 은 완전히 돌리면은 그거네요 저기 피아노 플러스 스트링이라고 써 있는 것들 이제 피아노랑 스트링이랑 같이 눌리는데 이게 서스테인 페달을 밟으면은 스트링 소리만 계속 나오게 되는 네, 그런 거를 만났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1 0 0은요 정도에서, 오, D M E W 와저크래프트 딜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